아, 그래도 조금, 아, 이러더못 가네? 도로가, 도로 문제인가? 음... 야, 이 노동자 많다, 이제. 하나, 둘. 아, 이젠 작업복이 부족해. 어, 조졌다, 조졌다. 얘들아. 잠깐 작업복? 뭐가 부족하니? 양 많이 지금? 야, 이것도 수출하지마 오케이, 오케이 양, 양떼는 많은데? 아, 이게 이게 공장이 부족하구나 선물 공장 하나 더 올려 편물 공장이 부족한 거였어 아, 근데 여기 창고로 너무 멀구나 이쪽에도 창고를 하나 지어줘야겠... 아, 네 작업복이 많이 부족하네, 지금. 아! 밀룡장! 밀룡장! 에다, 일다잠만 노예 확보를 좀더 하자. 일단, 지키만 하면 한 명씩은 들어오는 거잖아. 시장. 아 이쪽에다 시장을 또 하나 더 지어줘야겠다. 시장 어디 있지? 아까 시장 있어. 아 여기 있다. 이쪽에다 깔끔하게 시장을 더 지어주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여기서 연결해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둘 열, 둘. 좋아. 열두 명.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알니지한 이쪽, 이, 육, 아니, 아니지. 이 정도까지는 가서 시장에 있으면 되겠다. 여기는, 근데 여기 위쪽은 조금, 이 위쪽은 뭔가, 이거는 그냥 이쪽에도 다시 지워줘야겠는데? 아 내리자고? 아니야 아니야 그냥 간다 지금 어차피 지워야 되니까 잠시만 이 이제... 지금 어느정도 확보됐지? 빵! 빵 공장 짓자 재분소, 세방소 오케이. 야, 이것도 너의 농부가 필요한 거야?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어, 좋됐다좋됐다 <웃음> 아 얘들아, 왜 돈이 없니 또? 음. 그렇지. 아 이게 창고가 되게 너무 멀다 지금. 아이 아, 감자밭 때문에. 옥물 가루빵 안 곳에서? 공물 가루빵 안 곳에서 We've run out of 아 소방서 또 해야돼? 대공.. <웃음> 대공 온다고? <웃음> 야돈 없어! 돈이 왜 이렇게 없는 걸까? 엄마 작업복 어제서 작업복이 부족하긴 해 지금 이게 창고가 너무 먼거 같아. 창고를 아, 이게 깔끔하게 여기 하나 가자.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창고 있잖아. 여기 창고 필요 없잖아. 이제 이지 음, 너네는 이쪽으로 다니는 게 편하고, 그지 이로 다니면 되잖아. 얘들아, 술은 볼수 없다고? I'm 어디, 어디? 아! 흥엽서 양조장. 술. 아! 아, 술을 이것만 먹어야 되니? 야, 여다 봐. 여기도 도시까지 건설한다고 셈 치고. 이쪽에도 그걸 지웠어야 됐네 야 이쪽에다가 하나 더 건설할까? 술이 부족하다고? 지금 이것도 지금 수출하나나? 아 수출하지마 술을 안 하는 품목이 늘어만 가고 있다 아니 감자는 지금 뭐가더 필요한 거야? 그냥 이술 제조하는 데만 필요한 거지 지금 감자도 수출하지 마술 만들어 술 만들어 야 무슨 우왕좌양이 요즘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자 좋았어 좋았어 야 양조장을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양조장을 하나 더 만들어야겠어. 아 이게 다 따로 따로 지을 걸 그랬다. 이거 괜히 갖다 가, 가까이 붙여가지고. 아 이게 감자 공장과 양조장을 같이 있어도 돼. 근 지금 감자가 내가 감자도 택도 없이 부족하지? 감자 공장을 떠지어야겠는데 블록 경제요? 블록 경제가 뭐야? 아 근데 돈이 그래 도좀 쌓인다 이제. 오 좋아 좋아. 아니 배 만든 거 어떻게 팔아? 아까 배 만들어줬는데. 배는 항구에서 매각할 수 없습니다. 인근 무역사 이한테 파는 거야? 아닌데? 아까. <웃음> 야, 대박. 어, 뭐야? 아, 저장 공간 부족하다고? 야, 일단은 지금 농장이 부족한 것 같아. 아, 근데 감자 농장 어디다 지어? 지을 데가 없는데. 아, 농장 하나 새로 하자. 얘부터 감자 농장부터 하나 하자. 일단, 감자 농장 하나, 하자. 야, 이거 업그레이드 이런 것도 있어야지. 농장 업그레이드 하는 게 없어. 아, 일단, 감자가 없잖아, 확인? 감자 없으니, 까 감자 일단 하, 인긴 해야 될것 같아. 내가 <웃음> 네, 네, 봐, 일단. 내가 봐. 잠깐만 감자 농장 어쩌댔지? 아여기 씨. 아 이걸 같이 찔을걸 그랬다 이쪽에다가 잠깐만 아, 이거 8칸이냐? 아 안돼 아니야 아니야 무기 공장 올릴 거야 좀금따 일단 잠깐만 감자 농장 하나 하자 솔직히 아 농장을 이따가 이쪽에 다나 하자 게임 세이 뭘 자꾸 세이프만 해? 이놈들은 이거 감자와 네, 럼주 공장은 옆에 있어야 돼. 빵꾸가 여기 있으니까 아까 내가 봤을 때는, 창고 음자 음자 하나 창고 하나 그 다음에 이거 뭐 구운 거뭐 캐야 되는 거아니야야 그래도 잠깐만 아 이거 그거 지워도 되지 않을까? 아까 그거? 간다, 재강소 간다. 아, 좋아. 야, 야, 좋아. 이제 철제 만들기 시작했어. 발전하고 있다, 지금. 뭔데? 무슨 물자가 부족한데? 아, 감자, 감자. 가자! 나 늘려. 몰라. 아. 여기도 씨 이렇게 지워야돼? 아야 여기까지 되냐? 아 되네? 69, 70 71 하나 하나 하나아아아 하씨아 일단 너부터 짓자 야, 이렇게 두고 이쪽 여기한칸 주자 오케이 알스 이거 칸을 왜 이렇게 먹어 감자 농장 술 생산 시설? 감자 농장이랑 술 생산 시설 위치를 바꾸면 된다고? 이거랑 이거랑? 아니 이게 모르겠다. 이게 얘기를 만든 바로 일로가 그 다음에 얘가 창고로 이, 이동해 그래야 재고가 쌓이던데? 그래서 사실 창고가 가까이 이거 이거랑 얘네랑 창고랑 가까운 게 좋긴 좋아. 근데 얘 이렇게 만들면은 여기까지 가는 거지. 그래서 얘를 얘를 붙이고 얘를 얘를 붙이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얘랑 얘랑 창고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창고를 하나 더 지을까? 여기다가 사실 여기다가 창고를 하나 올리라 고했는데 그랬는데... 얘랑 가깝긴 가까워서 그래서 사실 여기다가 농장을 하나 더올리려고 그랬지 몰라 일단은 일단 농장 짓고 생각해보자 갔다오는 시간과 만드는 시간은이없어보이는데그이서 선생 이서 사실 이렇게한 거거든 몰라 일단 감자 하나 더 진짜. 나 감자밭으로 다 채워. 네 이것이 바로 동경사인가어 부족하다 어 뭐야 불아왜 불러... 소방서 올려 불렀어 아야야야야 어디 갔어 소방서 어디 갔어 출동 안 해? 아 하나도, 소방서 다 없앴었나? 게임 세이브. 아 여기서 세이브하면 어떡하니 이걸 어, 어디다 파는 거라고? 아 여기로 가는 거야 수영 범사 여 아, 못 봤다, 불난지 아, 역시 이래서. 아, 소방서대다 여기 하나 있었는데, 아까? 철거시켰나? 아, 여기 있잖아. 뭐, 어, 매우, 매우 높음이야. 아, 이거 활동 안 해? 이기 활동 안 해? 건물이 빼곡하게 붙어있으면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아니, 빼곡하게 붙어있는 건물이 여기 없는데? 아... 마이집 아니, 이 친구도 출동을 해야지 이리 와이 친구도 이 출동을 안해 가까운 집에 소방관이 두 개나 있는데 once again i am i 어 뭐야 하나 하나 납품했다 이거는 뭐야 아 무기 공장 그래, 위로 옮겼어 하나 둘셋 y o 일하고 있지 아 여기도 출동을 해야지 아 좋았어 전체 인구 수가 감소하고 있네 늘어나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일단은 빨리 불을 끄고 여기도 빨리 일하자 어 간다 간다 간다 아 여기서 여기서서안간 건가? g r e 일단은 빨리 불을 꺼, 얘들아 뭔데 뭔데 아 여기는 너무 무섭다 저기 래두 그래, 명이면 끄지 않을까다 보건 아, 이시 지민들에게 살 공간을 아또 생선이 부족해? 아, 이거 씨 야, 생선 진짜 근데 이게 뭐 생선밖에 못 먹나봐. 감자도 있는데. I have no 이게 생선만 먹고 사는 사람들인가봐. 돼지고기가 이렇게 많이 남는데 왜 돼지는 거못 만드냐? 아, 매력도? 매력도는 뭐지? 이게 뭔가 매력도가. 여기가 뭔가 떨어지는 건가? 어? 아닌데? 비누 이거 이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어, 오케이, 오케이, 저때 영국은 감자 먹으면 헹, 멍청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감자꽃이 말아도 나고. 아니야. 이제 비누를, 비누가 아까 철, 뭐, 쪽, 쪽 필요했으니까. 네, 이제 비누 세. 짓고 행복할 거야, 이제. 야, 보수하자, 목재도 많은데. 이제 측량이 아. 이게 식량이 지금 부족하긴 한가 보다. 아, 땅을 더 늘려야 되나 봐.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늘렸는데. 이 정도면 더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와 그래도 우리 도시 되게 많이 커졌다 처음 할때 비해서. 자 비누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건 뭐야 학교. 비누는 만들고 있잖아. 비누가 많이 필요하구나 소세지, 비누 운송 차량이 너무 많아 적재가 지연됨 된 어, 왠지 여기 불나면 사망 플래그인 것 같다 여기도 그거 하나 지워줘야겠다 소방서 아, 이게 커버할 수 있는 그게 있네 위치가 아, 그렇구나 아씨 아윤드야 어서와 아니, 이거를 잠깐만 아, 여기 나 진짜. 아니, 소세지가 근데 생각보다 많이 그거를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창고에 돼지고기가 많아. 그럼 좀 이거 소세지를 하나 더 늘려야겠네. 소세지 하나 들리고. 이거 뭐였냐? 비누? 비누도 좀 많네? 이, 이걸 눌러야겠다. 비누 공장. 아, 안 들어가. 불편해. 짜 좋다. 로스! 자, 이제 무기 공장 한번 지어보자. 자, 이건 또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 이쪽에다 지어볼까? 오케이. find myself l o o k e y o e n 열 명이 사는 풍족한 곳어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야 아불났어또 얘들아 출동해 돼지축사 뒤쪽으로 길래서 소방서 짓자고? 아 이쪽에 아 그럴까? 이쪽에 아 이쪽에 고, 공장 하나 더 계산해가지고 하나 짓을까? 아 그래 좋은 생각이다 예 이렇게 이렇게 계산해 하나 더 짓자 대박. 아 일단 이렇게 두고 이따가 이따가 동원? 동원 어딨어? 어또 감자받이 부족하대 아이 참 내가 왜 여기 땅을 이렇게 줄 생각을 못했지? 이쪽부터 진짜 미안하다. 오, 아. 아, 아, 빡쳐. 아, 왜? 이따 이쪽 한다 채워. 아 불편 왔어. 스 아, 여기 계속 지울 수 있지 않을까 어스, 야 불난 근처에서 동원하라고. 동원 어떻게? 동원. 아 이렇게. 아, 그래도 이번 불은 잘끈것 같은데. 어디 불난데 없잖아. 오케이, 좋다, 좋다 야, 이제 그거 봐 어? 아, 감자가 부족해서 오케이, 오케 얘는 왜? 이기도 노동자 부족이야? 야, 근데 여기 아, 요즘 살게 하는구나 양모. 하, 양모. 양을 또 짓자. 양을 또 어디서 해야 되냐? 야 이쪽에 가자 양. 야, 이쪽에서 재배. 아! 나 이렇게 지으면 안 돼. 아, 위엔도 못 지어? 기다려봐. <웃음> 오케이 잠깐만 어 뭐야 아까 뭐 나왔는데? 아 이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가자 이렇게 아나왔 훌륭했다 지금 왜양떼를더 건설해야 될것 같아? 지금 돼지축사는, 근데 소세지가 생각보다 충원이 너무 늦다. 소세지 공장이 하나 더 있어야 될것같은데 왜, 왜 또... 왜또 부족해? 얘들아, 뭐가 부족한 거야? 옷... 아, 농부... 얘들아, 옷이 부족한데... 옷이 왜 부족해? 뭐 자, 는 집중. Every rose has its thorns. t s o 주셨어, 주셨어, 주어 난리났어, 난리났어. 계속 늘려 아쓰 아내 옷이 지금 옷이 부족하긴 해 아니 이게 진짜 뭔가가 지속적인 무한의 굴레 안에 있어 게임이 일단은 조금 해결했나? 아, 양, 양떼 목장이 딱 부족하네. 양떼 목장이 딱 부족해. 근데, 아니 갑자기 이거왜 떨어지는 거야? 난 이해를 못하겠네 일단 옷이 부족하니까 일단은 지어보자 일단 양목장이 더 있긴 있어야 될것같아 하여튼 아, 지금 괜찮은 것 같아. 노동력은 또 진짜 이제 여기서 생산하면 좀 이제 이렇게 여유가 남지 않을까 조금. 음. 맞어. 이 집을 너무 많이 늘리면 안 되네. 아, 근데 솔직히 집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목소리> 이 양목장을... 아니면 어차피 양목장은 무한의 굴레야. 계속 만들어야 돼이 거? 선택권이 없다 어차피 길은 절로 다 했으니까 이건 두고 이렇게 가자 j u s 됐다, 됐다. 이제 조금 여유롭다. 자, 이제 범선을 만들어 봅시다. 아, 돛, 하, 돛, 돛. 도... 도시도 있었구나 아까. 못제작소 이게 양떼 목장은 계속 있어야 되네 그냥 양 목장은 계속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네, 보통 보 붓죠? We've run out of gabbins. Stand to attention for the bus. 아까도 다 빠라는데 씨. 얘기하지 네, 말자. 아까 몇개 필요하다 그랬지? 소형 범선. 20개. 20개. 그 다음 해주고. 이게 노동자는 남아도 이게 조금 약간 유지를 계속 해줘야겠다. 약간 좀 이런 거 필요 없는 거 약간. 어, 근데 이런 거 아까 필요하겠다 그랬지. 회형 어, 범선. 근데 아까 납품 안 했나? 나 아직? w h assist however we may. What a j l o l l surprise! 아 됐다, 됐다, 됐다. 아 이렇게. 오케이. I need something to b l u n m a g e on. 왜, 왜, 왜? 아 불렀어? 아, 이거 이건 업그레이드 못시키냐 아, 행복도가 높아야 돼빵 부족 정확히는 밀부족이구나 밀농장을 더 지읍시다 앞에 이렇게 가면 되는거고 밀농장을 더 짓는거야 이 자리, 얘를 저쪽으로 땡기자 아니, 이게 여기 이게 뒤에 있으면 될것 같은데? 굳이 뭐, 저쪽으로 안 땡겨도 그지? 이렇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조금 그냥 도로로 두는거지 좋다 좋다 아 근데 밀룡장이 칸을 엄청 많이 먹긴 하네 아씨 택도 없네 교, 교, 교, 교. 또 뭐가 필요하냐 벽돌 또 Q Q 개 이거 15개 진짜 무안의 굴레다, 무안의 굴레야 여기 세깔은 모르겠다, 그냥 둡시다 아, 여기 학교가 사실 여기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몇 칸이야? 6 칸인가? 여기다 줄까? 아니, 이거는 집이 철거가 아니라 이렇게 옮길 수 있어서 좀 뭔가 색다르긴 하다잉. 땡겨 주자. 아, 어, 좋았어. 그래. 나바렉션이 재밌어? 기다 일단 이거 오늘 나도 이거 처음 해보는 거니까 일단 해보고 나도 캠페인은 깨야될거아니야와스 <웃음> <웃음> 학교 생겼어 이제 여기 많이 들어오겠지? 학교도 생겼는데 이게 쟤네를... 아니야 무슨 소리야. 깰수 있습니다. 이게 밀이 부족하긴 하네. 밀을 계속 좀 지어줘야겠다. 밀농장이 부족해. 아... 이게 구역 나누기가 좀 어렵네. 이게 이렇게 하 니까 쉽지 않아？하 고맞습그 다음 에 이게 냇방 소랑 어, 어 그래도 좀늘었 다. 이게 애들이, 창고에, 이 적재하는 게 오래 걸려서 그런가? 아, 운성이 더 빨라진데. 야, 야, 이걸 업그레이드 해보자. 아, 이 벽돌이 또 많이 들어가네? 아, 이거, 씨. <웃음> 아니, 씨. 이 게임이 한도 끝도 없구나? 야, 일단 도로, 도로 업그레이드 한번 해 주자 보자. 이러더 빨라진데 더 빨라진 거야? 게임 아 뭔가 더 빨라지긴 한것 같네 아 이게 생산시간 생산시간보다 이게 느린 것 같은데 많이 들었어 근데 밀은 일단 부족해 더 지워야 돼 그건 확실하다 외분소 외분소랑 이거를 이쪽에 지을까? 아, 이쪽에 밀농장 쭉 가고 싶은데 공장 하나 더진자 솔직히 뭐가 부족한 거야. 벽돌. 벽돌 공장 잘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 훌륭하구만. 아, 좋았어. 야, 지금 잘 하고 있 어, 잘 하고 있 어, 지금 훌륭 하게잘 하고 있 어. 또 지어주자. 러스! 학교도 들어섰고, 이제 빵도 좀잘 먹고 사니까 충분해. 러스. 창고가 약간 멀긴 한데, 이제 소세지 좀 낫기 시작했어. 돼지가 많나? 지금 돼지가 많네. 난 가고, 돼지가 부족한 거잖아. 뭐 뭐가 부족한데 아 벽돌 벽돌도 많이 필요하구나 야씨 벌써 캠페인은 4시간이나 했어? <웃음> 아, 캠페인 맞니 이거? 나 밀농장 까지 왔고요 이제 이거 만들어보자 오 이거 두 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 돛을 좀더 해서 모기도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돛은 그대로 저장되듯 이게 양이 조금 <웃음> 아 이게 분명 캠페인이라 그랬는데 또 어디가 아 불났는데 했다고 여기 또 만족품 만족도가 왜 이렇게 낮아? 아 이게 멀어서 집이 멀, 멀어서 불만이라고? 오 뭐야? 맥주. 아직은.. 아직은 너에게 만들어줄 수 없다. 너희들에게.. 일단은.. 지금 돛 하나 더 들어오면 만들고.. 호이암, 호이암 뭐가 필요해? 아이.. 직공.. 직궁? 직공은 뭐야? 직공.. 직궁. 이 직공이 뭘까? space left ear idiot is back oh oh heavens i i i i thought you were o h e y okay. we rely more and more on captains of what brings you here master 아 이거 벽돌을 팔지 말고 그냥 도로를 넓힐 걸 그랬다 아 다시 땡기자 자, 짜 허튼 돈쓰는데 최고죠? 시민들에게요 좋은 도로를 줄 필요는 없어 이거 좀 오래 걸린다 근데 배 만드는데 돈 열게요 s yes. h i 이 constructed. I 이 a s the m o s 어 d a 아, 목재가 많구나 잠깐만 좀 정리할까? 50 50 감자? 감자 왜 이렇게 많아? 좀 많구나 감자 40 we've run out of cabins. Look busy people. 쟤 이렇게 돼야지. 자 도를 만들고 있고 아, 여기도 도로를 좀 만들어 주자. 도로가 너무 중요한 도로인데. 창고까지 가는 도로는 좀 뭔가 뭔가 해줘야겠어 작업을. 아쓰아 이거 적재돼야 여기도 좀 도로 깔아주자. 응, 돈 없어. 아, 근데 호위하면 어떻게 만들지? 직공이 뭐야? 아 그래도 조금 여유로워 졌는데? 경찰서 필요 없겠지? 아 이것도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네 아, 여기서 노동자 업그레이드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